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을 당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과 추가 경정예산 신규 편성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 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예산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오려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 야당과 협상은 12월 2일까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이 국내 총생산 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정부 출범 100일 만에 50조원을 늘리겠다는 건가 라고 지적했다.